안녕하세요. 설레임의 강원장입니다. 여러분 커피 많이 드시지 않나요? 오늘은 그 커피를 이용해서 다크서클을 원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구세요? 다크. 네, 저희 딸 양다빈입니다. 예, 박수! 우선 우리가 다크서클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유전입니다. 저도 다크서클이 심한데, 나의 다크서클을 보면서 우리 아빠를 보면은 다크서클이 꽤 심한 편이에요. 저 그렇죠?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을 보면은 또 다크서클이 있어요. 불과, 7 살인데 불구하고요. 그리고 우리 딸도 보면은, 네, 다크서클이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그두 번째는, 어, 자외선에 의해서도 다크서클이 심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피부조직도 얇아지고 그리고 지방도 아직 처지면서 눈 아래에 저류되어 있는 혈관이 비침으로 인해 가지고 다크서클이 또 심해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분 같은 경우에는 눈이라든지 목에 주로 앓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때요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잖아요 그래서 자극에 의해서 다크서클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한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일을 하고 나면 좀 어때요? 눈이 좀 쾌한 느낌이 되잖아요. 눈 주변의 혈관 조직들이 확대가 되면서 다크서클이 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약간 숨은 부족하다 라든지 그럴 경우도 에 다크서클이 심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커피를 이용해서 어떻게 다크서클을 완화시키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나와.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건데 오늘은 커피를 이용해서 다크서클을 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항산화제 역할도 하기도 하면서 안티에이징의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좀 자외선에 의해서 좀 자극받았던 잔주름이라든지 그리고 색소를 완화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오늘은. 커피를 이용해서 다크서클을 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 티백을 이용할 거고요. 여러 종류의 커피를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티백을 열어서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할 거야? 그리고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보습이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뿌리면서 보습작용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좀 섞어 보면은 잘 섞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살짝, 살짝. 이렇게 뿌려 넣어줄게요. 좀 약간 잘 섞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물을 살짝. 넣어서 세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냉장고에 한 5분 정도 제가 어, 커피팩을 방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가에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팩을 어, 붙이고 나서 한 15분 정도 두면 되거든요 붙여보도록 할게요 엄마 이거 커피 떨어져? 떨어질 것 같아 엄마음 나는 잘 붙일 수 있는데 너잘 뭐 붙일 수 있겠어? 아이 좀 붙이면 또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이쪽에 붙이 엄마 왜 그러요? 커피가 떨어지네요. 어쩌겠다. <웃음> 같지 <피서같지> 않아? 음. <웃음> 누워서 15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2 0 minutes later. 방금 세안을 하고 왔고요 어때요? 눈밑 다크가 완화돼 보여요? 제가 보니까 좀 약간 여기가 밝아 보이긴 하긴 했거든요. 네. 커피팩을 하니까 커피향도 되게 좋고, 그리고 꿀이 들어가서 그런지 피부가 촉촉해졌어요.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